네. 네. 대단합 안입 먹어. 어? 먹어. <웃음> 너무 예쁘시네요 재밌었어? 오늘 재밌었어? 아니 왜나타나해 <웃음> 엄마가 물어본 거야. 언니한테. 아, 때릴 재밌었어? 음. 둘이 도란도란 얘기 나눠봐. 친구야, 오늘 노이즈고는 아. 너무, 어, 사도끼고야. 나 뭐, 너무 노이즈구는 너무, 파도다는사연들에 우리 방은 너무 문 닫혔어. 왜냐면, 우리 집에는 자연안 많이 있잖아. 그런데, 응, 어. 그런데 우리 집은 아니야. 우리 집은 너무 못다고 아, 우리. 모양으로, 응. 알았어. 반 잘라 가지고 어. 한 조각은 동그랗게, 한 조각은 스마일로. 어, 그 대신 노래 하나 불러줘. 바위, 바위. 어. 이 노래 알아? 바위, 바위. 어. 시작 아니 커다란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반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번더 쪼개니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모님까 불어요 <목소리> 치가 있긴하네 근데 하얀색 씨네 하얀색 씨 이거 먹어도 돼. 엄마, 엄마 동그란 거걸잘지지말라어안 m g 안안 잘라 to g 끼와 수다를 대결. a 끼 선수 안녕하세요. 맛 있으세요? 천천히먹천천천 a r Oh, I'm g o i n 천천천 꼭꼭 잘 씹어 먹나 볼게요. 어 수달 선수 잘 먹고 있어요. 아야 먹어 아야 먹어. 냠냠냠 먹어야지. 수달 음. 선수는 지금 안쪽을 공략하고 있고요. 음. 수달 선수는 예쁘게 먹고 있네요. 왜너가 음, 힘? 엄마 안돼, 자자. 힘이 안 되나 다 너는 그냥 이거 잘라서 줄게 엄마가. 귀나 엄마도 응. 이거갖고 먹을지 잘라! 어, 어, 어 알았어 이거 숟가락으로 퍼먹는 언니가 먹고 응. 전 잘라줄게 아빠한테 말했.. 맛있다고야? 응. 만약 안 먹은다고 하면 응안 <웃음> 먹은다고 하면 나는 안 먹을게 딱딱딱딱 장태리 선수는 껍질까지 먹을 기세인데요 <웃음> 과연 어디까지 먹을까요? 염두까지 <웃음> 먹어? 염두는 맛이 없어? 테리야 염두 맛이 없어 맛있다, 맛이 어 염두 맛이 없어 언니 염두 <웃음> 맛이 없어 언니 <웃음> 와, 되게 알뜰하게 잘 먹는다 띠! 띠! 그만 먹으세요 띠! <웃음> 띠! <웃음> 와, 우리 장태를 깨끗하게 먹네? <웃음> 우와 오..보세요 옷을 벗어요 만션? 음 만션? 응 알지? 잠깐만 스탑 스탑 스탑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? 오온몸맘에다 흘렸구만 어머, 어머 갖다 줄게 어허.. <웃음> 땅콩아 땅콩 하나 줄게 땅콩이도 줘야 지